더 oh, 보이네. <laughs> 오늘은 날씨가 좋다. 뷰가 전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따가워. 자는 동안 따가워가지고 몇 번을 깼어요. <웃음> 이렇게 많이 쓸릴줄 몰랐네. 노루롱. 오늘은 날씨가 매우 좋군요. 저는 돈가스 맛집을 찾아갑니다. I'm pretty g o o 저희 찍은 애가 음, 이렇게 많이 찍었단 말이야 나는 점점 아팠져 보이네 샀어요 루시카나다 좋은데 너무 비싸 <웃음> 또르어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한번기다세요 네. 네. 아니, 1주차 2주차 두개 주세요 따뜻한거죠? <웃음> 네 산 신발인데 산지 한달 만에 게시했어요. 고 어. 차 냄새 짱이야. 차는 거면 을 드시고 어, 네. 나중에 드시면 돼요 네. 맛있겠다 어떡해 아 너무 귀여워 언니 너무 좋아 여기 언니봐 여기 걸어왔어 얘. 얘들 귀여웠네. 이거 언니 그거 아니야? 이거 갯벌 이거 갈때 어, 이거 밀고.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고마고마 <웃음> 내가 이거를 어제 언니랑 올려 했는데 월요일 휴관이었단 말이야. 이, 이거에 이 대한 설명은 여기 잘 없네. 가다 보면 나 어울리는 건가? 일단 가. 잡히는 건가? 포커스 잡히는 거야? 어길 너무 예쁜 것 같아. 어때? 나천남사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복장인데 모닝 촬영 끝나고 온선언다 <웃음> 우와 혼날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면 전통차 체험관인데 이거는 언니를 위해 이따 알아봐 주겠다 했으니까 이따 내려오는 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너무 예쁘잖아. 콧물만 찔찔 나네. 안녕. 와우. 와 <웃음> 노랑밭이야 노랑밭. 뭐가 복신복신한 느낌은 전부 은행이야 이군 와이 나한테 나 걸어다니는 운동이네 우와 이뻐. 좋아 좋아 나라 온거 같아 엄마가 되게 좋아했지 머리에 벌, 벌송이도 있어가지고. 우와, 여기 생책로가 뭐?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소소한 거에 행복하고 어? 즐거워하는 나인 내날안 됐고, 조치 신고 막 이러고 왔으면다 주문이었어. 전화 드렸더니, 그냥 여기 밑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올라오라 하셔서, 전 지금 쓰레빠를 끌고, 끌고, 신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슬리퍼를 신고 오는가 험난함과 험난함과 험난함을 아나 진짜 왜 이래 저는 개복치거든요 스치기만 하면 다치는 난 송복치 난 송복치인데, 이 험난한 산을 슬리퍼를 신고 오르지. 하, 진짜 보리밥 맛 없기만 해봐라. 어, 뭐야! 어, 뭐야! 오다가 어떤 할머님이랑 가족분은 길을 그냥 주저앉아 계셨어요. 너무 힘드시다고. 여기 사륜 자동차가 아니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대요. 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보리밥 하나, 파전 하나, 무하나 시켰어요. 맛있겠다. 표현이랑 묵은 괜찮아 근데 막 방송에 나오고 막 이건 모르겠다 등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먹고 막걸리 먹으면 맛있을 것 같네 너무 예쁘다 뭐야 완전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이게 뭐야 아, <웃음> 다도하는 것도 있어 미쳤어 다도할래. 여기 왼쪽엔 넓고 예쁜 방. 짜잔. 자게 진짜 오랜만이다. 마당을 볼수 있는데 커튼이 잘안 쳐져요. 건너편에는. <웃음> 작고 포근한 방,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방이에요. 오늘 이 숙소를 예약한 이유. 흰노끼 음 진짜 무진장 힐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편백나무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부엌 뭔가 간단하게 요리를 할수 있나봐요 반역은 대원식당 여기 지난번에 회사 본부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와서 먹어본 곳인데 완전 존맛탱!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했습니다 따라라라 전화 생선전도 매주 우와 오래 기다리시만큼 맛있을 거예요 맛있죠? 이것은 <목소리도> 방생나물. 풍을 예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원조는 바닷가의 바람을 막아주는 나물입니다. 자, 요거는 산채라고인삼상자가 아니고, 세 가지 맛을 내준다. 석상자입니다. 더덕, 인삼보라지를 조금만 더 따뜻할 때 이렇게 한컵정다 비벼서 드셔보시기 바니다 음, 너 엄청 강하네요, 형님. 이 응. 응. 녹화는 안 하고 있어, 춘천에 있으니까 서울 사람들 너무 보고싶고 민아 언니랑 와인바 가서 와인 먹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 엄청 길고 마르고 나 되게 짧거든 음. 야 예쁜 언니들 좋아해 다 너무 예뻐 내뻐 죽겠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순천만습지랑 순천만국가정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스카이캡을 이용해서 한 번에 볼수 있대요 날씨가 엄청 좋네 순천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너무 좋네? 아니 꼭 촬영할 때 엄청 춥고 이럴 때 <웃음> 따뜻해 와 완전 안에 파묻히고 싶다 오늘은 친구 추천 식당으로 왔어요 <목소리도> 와 게장백반으로 시켰어요 <목소리도> 맛있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안녕 <웃음> 너 좋다. 카페 너무 잘 찾았다. <웃음> 짭짜름하이 맛있네. <유후. 웃음> 아까 순천만 집지에서 제 힐이 그틈 사이로 빠져가지고 좀 박살났어요. 그래서 좀술리 <웃음> 아니, 오늘 날씨가 왜이 모양이지? 아, 와 오늘 촬영해야 된단 말이야 <웃음> 비 오지마 오늘 춥단 말이야 <웃음> 오늘 나이트신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발은 슬리퍼 저는 냄새 너무 좋다. 뭐한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분이신 거죠? 네. 그럼 나머지 식기 치워드려도 네, 될까요? <웃음> 재미있 음. 음. 음. 음. 한게 지금 여기는 완전 먹구름인데 저기만 하늘이 맑아요. 여기가 조레호수공원이라는데 제가 파카만 생겨 왔어도 저기를 한번 구경 가겠는데 지금 밖이 너무 추워요. 오늘 촬영 망했다 나. 완전 가... <웃음> 골든리트리버야 미쳤다. 헐. Two jumps in a wake-up, but you think that's pretty clever, don't you i n Flying on your motorcycle, watching all the ground beneath you d r o p You kill yourself for recognition, kill yourself to never ever stop